밥을 통으로 달라니까요. 이 정도 먹었으면 그만 먹어야지. 응? 괜찮아괜찮아이 정도면 밤까지 버틸 수 있다고. 음. 그거 그렇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정말 아빠랑 오빠의 건강이 걱정돼요. 그러게 말이다. <웃음> <웃음> <웃음> 음 배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어 일어나 일어나야지. 음음아음 음. 어, 음, 음, 너무 배고파 음뭐 먹을 건가. 어, 음, 음. 어... 아빠... 어... 저 배고파서 잠못 자고 있었어요 아빠도 <웃음> 음, 음, 음. 나도 아빠도 너무 배고파서 잠을 못 자고 있었어? 음, 음. 그럼 우리 밑에 내려가서 뭐 먹을 뭐 거없는찬 보러 갈까? 어, 아빠... 좋아요 최고최고 우리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금만 먹어보는 거야 알겠지? 내가 어, 음. 어? 빨리 내려와 너 그러다가 굴러떨어지는 거 아니야? 앞으로 가면 넘어져요 음, 음, 음. 음.. 냄비엔 먹을 게 없고 야야! 어때? 냉장고에 먹을 거좀있음 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쪽 저랍면는요 라면이던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음. 아무것도 없어! 맨 지금 속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 것도 없어. 음 그럼 아무 것도 못 먹겠네 미지지 괜히 에너지 낭비만지 말고 위에 올라가서 그냥 자요. 음 자기에는 내 배가 허락을 못 하겠다는데 아빠에게 다 방법이 있으니까 따라와 아들 어. 배달 왔다 어. 먹을 거다퀴다 아들 맛있는 거 먹어보자 <웃음> 마늘 냄새 어. 음, 백김치에 싹싸서 맛있죠? 새 마닐 냄새 이닐 냄새 마닐 어새 마닐 냄새 아... 아침밥 준비해야... 어? 어? 어? 어? 와.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의 밤에 또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먹었나봐! 아휴... 아, 혼자 이걸 먹었다고요? 아유 진짜... <웃음>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배고파... <웃음> 아... 아... 배고... 빵... 아, 당신 이게 뭐예요? 밥에 대체 뭘 이렇게 식혀 먹은 거야? 야식은 건강에 안 좋은 거 몰라? 음... 아... 하지만... 배가 고픈데... 오뚜깽!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아빠 어제 먹은 백김치에 살 마늘 보쌈과 막국수는 정말 조합이 완성이었어요.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벌써 벌 벌떡 군침이 또 생각 아, 막난네막그 생각 하니까 아, 너무 맛있다고 뭐라고요? 김래 너까지? 어, 예, 잠깐만요. 언제 왔습니까? 어. 어? 배달 어플 소액 결제. 패패 100, 패만. 우리가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었나? 음, 어.. 음. 어, 어, 어 그러니까요! 아, 아, 그러니까까지 한.. 5 0인분밖에안먹었는데 <웃음> <웃음> 얼마 안 되는데.. 이놈은 <웃음> 김유라! 지방 파괴 시! 엉? 엉? 엉? 제발 위에 있는 햄버거 좀 먹게 해줄수 있을까? 이런 끔찍한 버은 정말 난 이제 못 버티겠다. 응? 음? 절대 안돼. 음, 제발 다음부턴 짜장면 열 그릇 말고 아홉 그릇만 먹을 테니까 먹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두 사람 다 오늘부터 배달 음식 금지야. 그건 제가 죽더라도 절대 안돼 오빠만 음식 없이 어떻게 살라고 자기는 저녁에 야식 먹을 거라면서 안 남겼냐 쟤납 엄마가 저희를 굶어 죽일 생각인가봐요 악독한 마녀 엄마 어, 오늘부터 두 사람 다타이어탈줄 알아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오늘부터 야채 채소 열심히 꼭꼭 씹어먹고 조금씩 어. 주는 대로만 먹어요 알겠어요? 음, 뭐라고? 짜짜짜 땅까 엄마, 엄마 엄마 제발 그거 말로 나에게허 어. 다이어트라는 어허허는허허허 하지 말허 주세요 어. 오늘부터야 당장 지터야터야 엄마, 이 당근 엄청 맛있어요. 그렇지. 여보, 이 바지 옛날에 당신 입었던 거잖아요. 이제 바지가 안 입혀져가지고 머리했어요.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뭐예요? 바덕게 먹고 오늘 저녁은. 요만큼만 먹을 거니까 괜히 남겼다가 배고프다고 새벽에 징징거리지 말고 빨리 먹어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음식? 음, 이 정도는 한입거리도 안 되는데... 음, 음, 진짜 싫다... 음, 빨리 먹어! 다 먹었다... 위로 올라갈게요, 여보... 자두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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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대체 언제 시켜먹은거야 뭐. 자 놀고 웃기 육즙 야들야들 들어와 엉덩이 엉덩이가 꼈다 너네 엄마 자고 있어 몰래 빠져나왔다 아 이렇게 대어은 저흰 굶어 죽고말 거예요 매일 엄마는 당근만 먹을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가축이에요 네. 걱정 마 엄마가 잠들었으니까 매 이렇게 먹는 척하면서 새벽에 몰래 야채 시켜서 너 방에서 먹으면 되지 아빠 똑똑하지 아빠 정말 존중 하지만 배달 소리를 엄마가 들을 텐데요 네. 걱정 마벨 들이지 말고 놓고 가라고 하고 아빠가 이미 배달 시켜놨다 응 네. 음. 음! 지금쯤 배달이 도착했을거야 아빠가, 몰래가지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역기 아빠는 려두철미예요려여기좀 음, 밀어줄래? 기도 기다려! 여기도 기다려! 여 <웃음> <웃음> 당신나 몰래 피자 배달을 시켜? 일단 맞고 야밤에 체조 한번 뛰어보자고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보조이안 되겠어? 네봄 미안해 무죠 지방 떨어져 더 빠르게 뛰란 말이야 더 빠르게 응 알았어 뛰야아 힘들어 아 힘들어 나 진짜 안돼 뛰라고 뛰라돌 사람 다한 음. 번만 더 배달 음식 시켜봐 아주 그냥 그땐 그냥 그리고 땀냄새나니까 둘다 씻고 자요 알았어요? 음. 리아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지? 다이어트를 해야하나? 엄마가 어... 앞으로 배달을 절대 못 시켜먹도록 우리를 감시할 거야 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빠 걱정마요 우린 어떻게든 배달을 시킬 거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누구? 배달의 민족! 민족! 아니 대체 내가 매일 지켜보는데 배달도안 시켜 먹고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살이 아빠지냐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너무 답답해 <웃음> 그러니까요 엄마 나도 매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꼭 참고 있는데 살이+ 살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나도 하도 굶어서 배가 어 등에 붙겠어 너무 배가 고프다우에 <목소리> 아 몰라 짜증나 에휴에만에가에저에저에아에에에에에 아 <목소리> 아. 잠깐 잠깐 잠깐요 엉너이가기어다 내가 밀어줄게 걱정만 지 어, 예. 말라고 <웃음> <웃음> <웃음> 아빠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음식 냄새가 나의 엔돌핀이 돌게 한달까 우리의 비밀 아지트 너무 기분 좋아 <웃음> <웃음> 그러면빠 일단 우리가 시켜 나온 것부터 먹어요 음, 좋아 좋아 음, <웃음> <웃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웃음> 야, 응? 이거 다 먹고 야식은 뭘로 먹지? 어? 지금 먹는 게 야식 아니에요? 응 이거는 에피타이저한다 <웃음> 역시 우리 아빠는 진짜 개돼지라니까. <웃음> <웃음> 눈을 쪄요 엄마가 깼어요 빨리 준비해요 알았어 잽싸게 음식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두 사람 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새벽에 말이야 <웃음> 어, 배달음식을 먹지 않았다 어 그래. 갑자기 무슨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는거니 리아야? 엄마는 그걸 물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지? 어! 어! 어니 그냥 아빠랑 운동 중이었어요 그죠 아빠? 음.. 그.. 그.. 그, 그 그럼? 음, 음, 음, 음,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서 어.. 뱃살람들에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음.. 음, 음, 음. <웃음> 응? 어? 이 추운 밤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놨어 대체 왜지? 어, 그..그..그거야 그..방에서 그 냄새가 나니까 안기시키냐고요 어어? 어, 당연히 우리 둘다 패스랜딩에 운동을 하니까 어..땀냄새도 나고 더워서 그랬지 여보 밤도 늦었는데 이제 내려갈까? 잠깐. 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먹자고 있어요, 아빠가. 뿅, <뇨가> 같이 치였잖아. 둘다 용서 못해. 시방하게 파치, 파치, 파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